반찬으로 먹는 것 보다 데쳐 가지고 그냥 까먹는 게더 많은 그런 반찬 맛있는 꼬막무침 한번 해 볼게요 꼬막 다듬는 방법 잘 보세요 자 우선 밑에 보면 양푼 큰게 있죠 그 위에다가 채반 그 안에 꼬막이 들어있어요 요렇게 놓으시고 굵은 소금 한큰술 넣어주세요. 넣어주시고 여기에 물을 채우세요. 어느정도냐면 꼬막이 좀 잠길정도 흐르는 불에 이렇게 해서 씻어주세요 양분에다가 굵은 소금 좀 넣고 물을 좀 받으신 후에 염도를 맞추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꼬막을 넣어주시는 거예요. 조금 이제 잠길 정도가됐죠 요렇게 놓으시고 해감을 시켜 주시는데 그냥 하시면 안되고요 위에다가 뭘 덮어 주셔야 돼요요렇게 덮어 놓고 한 1시간 한 2시간 두 2시간 두 정도는 해감을 시켜야 그래도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삶아 놓으면 그래도 좀 나와요 그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지금 꼬막에서 나온 이물질들이에요 이 정도면 좀 해가면 잘된것 같아요. 그죠? 요 상태에서 이 꼬막을 깔끔하게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줍니다. 냄비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센 불로 이렇게 해놓잖아요.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?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생겨요. 요게 이제 끓기 직전이에요. 요 상태에서 꼬막을 넣어주시는 거예요. 자, 꼬막 들어갑니다. 요, 요 상태에서 꼬막을 넣고 센 불로 계속 끓여 주시는 거예요. 꼬막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꼬막을 넣으셨으면 한 방향으로 계속 저어 주시는 거예요. 자, 어느 정도 됐으면 불을 중불로 줄이세요. 그리고 계속 한 방향으로 또 저어 줍니다. 자, 꼬막은 삶아내는 게 아니고요. 데쳐서 먹는 거예요. 끓여버리면 질겨집니다. 맛도 없어지죠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불을 끄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잠깐 놔두세요. 요 열로 꼬막은 충분히 익어요. 그리고 요 물은 버리지 마시고 식혔다가 어, 나중에 꼬막 이렇게 다듬을 때 보면 좀 이물질이 아직도 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씻어낼 수 있는 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꼬막은 이런 방법으로 삶아 주셔야 요거 통통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이 익혀 버리면 어, 수분기도 육즙이 빠져 가지고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삶아 주시면 됩니다 아니 데치시는 게 맞는 거죠? 맛있게 먹었딸래미 응. 김밥하고 자연산 홍합살, 쪽파 넣고 새우살 넣고 부침. 자, 이거는 내일 갖고 갈 거예요. 양산 갈때 갖고 갈 거예요. 맛있겠다. 이렇게 해서 맛있는 꼬막 무침 만들어봤어요. 이거 뭐래 뭐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죠. 이거 뒤 꽁다리 따는 방법은 다들 아실 거예요. 뒤에 이렇게 꽁다리 비틀어가지고 따는 방법. 은근히 이 꼬막 삶는 방법을 데치는 방법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상세하게 올려 드렸으니까 이 방법대로 맛있는 육즙이 살아있는 꼬막 만들어 드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